진짜 잘 먹는 스킨케어 꿀템과 사용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매트한 화장을 엄청 즐겨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아주 살짝 더 나는 피부가 좋아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먼저 빨리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얼굴이 바삭바삭 말라가가지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 모두 요즘 시국에 딱 맞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들이에요. 먼저 토너를 사용해줄 건데 요거는 더마팜 울트라 수딩 토너 얼4라는 애예요. 제가 이 스킨케어 라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애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속 건조가 좀 심한 지성 피부라서 이거를 솜에다 덜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찹찹찹찹 부드려서 사용하거든요. 아니면 얼굴에 그냥 이렇게 들이부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스킨케어가 손에 묻는 것보다 얼굴에 더 많이 묻기 때문에 버리는 양도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찹찹 두드려서 흡수시켜줘야지 저는 각질도 좀 잠재워주고 수분감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앞머리가 내려가지고 핀을 좀 꼽아줄게요. 저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때 진정이 잘 되는지가 첫 번째거든요? 여기에 보랏빛 아줄렌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서 진정성분이 뛰어나고 유효성분이 모공보다 작은 크기로 흡수돼서 피부 속까지 촉촉함을 채워줘요. 그리고 저는 이 토너 사용감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매끈하게 결까지 정돈되는 느낌? 이 토너만 사용했는데도 피부가 정돈되고 매끈해지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흡수시킨 후에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 좀더꽉찬 수분감과 피부 열감도 낮춰줄 수 있어요. 피부 열감을 낮춰주는 게 화장 잘 먹는 메이크업의 핵심이거든요. 피부 안이 뜨겁고 화나했으면 홍조도 생기고 메이크업도 빨리 뱉어내거든요. 다음은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알포라는 제품인데요. 이 아이도 이 제품 라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애거든요. 제가 사실 여기서 광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요 라인 전 제품을 다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딱그 앰플이랑 토너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꼭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싶어가지고. 전 스킨케어를 사용할 때꼭 수분감이 많은 앰플을 찾거든요. 요것도 수분감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쉽게 올라오잖아요. 이 제품도 역시 아줄렌 파우더가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줘요. 그리고 초저분자 피쉬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바르고 나면 진짜 탱탱해지고 보습감이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써 가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최근에 엄청 찔끔찔끔 써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좀 가득 써볼게요. 저는 보통 주름 개선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피부가 끈적거리거나 오일감이 많이 느껴졌어가지고 좀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전혀 그런 저는 끈적거림이나 오일감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아까 그 토너랑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결정리가 되는 느낌? 피부 속까지 흡수가 되는 게잘 느껴져요. 저 같은 스부지 타입이신 분들도 굉장히 좀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벌써 흡수가 거의 다 돼가는데 이렇게 금방 흡수가 되니까 이 제품도 피부가 건조한 날에는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좋더라고요. 이걸 바르고 나면 이렇게 볼 쪽이 쫀쫀해지는 느낌이 베이스가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진짜로 잘 먹기도 하고 다음은 크림을 간단하게 발라줄 건데 이건 셀 바이셀 베리어쉬 리주버네이션 크림이에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 몇번 노출했었죠? 수분감이 가득한 재생크림인데요. 오늘도 이거를 가볍게 발라줄게요. 피부에 자극이 많았던 날, 피부 진정이 필요한 날 특히 더잘 발라주는 데 거의 그냥 맨날 사용하기는 해요. 오늘은 이미 앞에서 토너랑 앰플로 충분히 수분감을 아주 많이 잘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얇게 가볍게만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투머치한 거는 나중에 베이스 화장을 좀 밀리게 하거든요. 지금은 아주 딱 적당한 것 같아. 제가 사실 오늘 딱히 나가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선크림은 바르지 말까 했는데 또 이것도 화장 전에 해야 되는 필수 단계니까 저도 생략하지 않고 바를 거예요. 수분감이 진짜 가득한 선크림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화장 전에 저 필수로 바른다고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피부 수분감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이 선크림을 같이 화장 전에 발라주면 은 이거를 좀 가득 발라주면 은 괜찮더라고요. 화장이 제일 잘 먹고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은 물론 기초 케어 단계부터 차곡차곡 수분을 쌓아야 되지만 임시방편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이든미네랄 페이스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참수술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짜면 은 회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지르면 색이 없어져서 투명하게 밀착돼요. 제가 요철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피부를 완벽하게 매끈해 보이게 만들려면 프라이머를 사용해줘야 되는데 프라이머를 바르면 피부에 트러블이 좀 쉽게 나는 것 같아서 안 바르거든요. 잘. 근데 이 제품은 피부에 유해한 성분들을 모두 배제하고 꼭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만 넣었다고 해가지고 좀맘 편히 쓸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비건 제품이라고 하는데 정말 가격 빼고는 모든 게다 너무 좋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화장이 잘 먹도록 스킨케어를 충분히 해줬으니까 얼른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제가 잘 쓰는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즐겨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렇다 보니까 스킨케어 단계에서 충분히 촉촉하게 해주지 않으면 좀 들뜨더라고요 많이.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이걸로 메이크업하고 나간 적이 있는데 진짜 피부가 너무 심하게 요철도 부각되고 진짜 미치도록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거든요. 일단 각질 정리도 좀안돼 있을 뿐더러 진짜 스킨케어 단계를 막 대충 해버리니까 이제품바말때 특히 티가 나더라고요. 피부에 밀착이나 묻어남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잘 사용하는 앤데 스킨케어 대충 했을 때 사용하면 은 정말 피부 화장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지금 보면 되게 매끈매끈하게 잘 발렸거든요. 들뜸 없이 아주 착 달라붙어있어요. 피부 잡티를 조금만 더 커버해줄게요. 지금 피부 상태가 좀 괜찮은 편이라서 잡티가 거의 없는데 실핏줄 보이는 곳이랑 좀 어두운 부분 밝혀주는 느낌으로 오늘 프라이머까지 발라줬으니까 조금 더 뽀송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컨실러까지 다 해주니까 피부가 지금 너무 좋아 보여요. 난리 났는데? 거의 깐달걀같이 요철도 거의 하나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 날인데 역대급으로 예쁜 피부가 됐네요. 항상 뭐 없는 날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제일 잘 돼. 그때랑 똑같이 발라줬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은 요철 모공 하나도 안 보이고 매끈매끈한 꿀피부. 다음은 요 파우더로 가볍게 그냥 쓸어줄게요. 이미 피부 표현이 충분히 좀 매트한 상태라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쓸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얼굴 윤곽을 살려줄 건데요. 요거 두 컬러를 잘 사용해가지고 집중해서 잡아볼게요. 입술 쉐딩도 빼놓을 수 없죠. 얼굴 외곽도 얼굴이 좀 입체적이어 보이게 자연스럽게 쓸어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늘 쓰는 그레이 빛이 강한 쉐딩이에요. 맨날 보여드리니까 뭔가 딱히 해줄 말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이마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제가 또 눈썹 탈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에 이렇게 밝은 컬러들로만 사용해주고 있는데 밝은 컬러들도 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지금 모발에 맞는 컬러 같아요. 워터프루프 기능을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안 지워지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나 물놀이 같은 거 가게 되면 은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저도 이제 내일 백신 맞으러 가거든요. 약간 무서워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아직은 확실한 게 없잖아요. 맞는 게 나으니까 다들 맞는 거겠죠? 아이섀도우는 데이지크에서 파스텔 드림을 사용해줄 거예요. 저는 먼저 이 끝에 있는 색상 코랄 핑크 컬러를 눈두덩이에 먼저 음영을 잡아줄게요. 지금 눈썹까지 이렇게 그려보니까 굉장히 꼬막 같잖아요. 그래서 얼른 다른 컬러들로 빨리 음영을 줘야 돼요. 삼각존까지도 음영을 준 다음에 블랙 아이라이너로 속을 채워줄 거예요. 타투라고 해가지고 엄청 진하게 무슨 약간 스티커 마냥? 그렇게 진하게 부자연러을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딱 적당히 선명하게 나오고 이 텐션감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그리기가 쉬워요. 꼬리는 너무 빼주지 않고 밑으로 빼준 다음에 옆으로 날려주기. 좀더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요즘 너무 습해서 그런지 속눈썹이 고정도 잘안 되고 잘안 올라가요. 속눈썹이 너무 쓸데없이 수분을 많이 머금었어. 살짝 실버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강조를 해줄 거거든요. 쌍꺼풀 그린 데랑 눈 끝에 그리고 삼각존 끝에도 살짝만 와 대박 이거 거의 새 거거든요. 이거 손톱으로 긁었어요. 저는 새 거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스카라를 얼른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1년 내내 아주 잘 쓰고 있는 콜로썰 마스카라인데 이게 실버 에디션으로 이렇게 예쁘게 패키징이 나왔거든요? 이게 한정판이었던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요즘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죠? 뭔가 예쁜 거에 손이 더 자주 가잖아요, 뭔가. 여기 아까 썼던 그 쉐딩으로 애교살도 좀 강조해줄 거예요. 베이스 립 컬러로 뮬리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베이스 컬러로 아주 좋거든요? 막 쿨한 컬러는 아니지만 베이스 컬러로 발라줬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다 발라줬으니까 이제는 좀 붉은기가 들어간 메인 컬러를 발라줄 건데 페리페라 스틱 세럼 제가 이거를 촉촉한 립이라고 검색해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름에 세럼이 들어간 만큼 입술 을 되게 좀 촉촉한 느낌이 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많이 바를수록 살짝 광택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쪽쪽이 립모음 해달라고 하는 그 댓글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여러 개를 샀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먼저 못 참고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쓰는데 얼른 제가 사놓은 것들 영상 빨리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쿨톤이니까 쿨톤 모음집으로 딱 준비해볼게요. 잠깐이었지만 착색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블러셔도 이걸로 제가 오늘 해주려고 블러셔를 안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펴 발라 볼게요. 음, 되게 예쁘게 되는데? 딱 제가 원하던 그런 자연스러운 혈색이에요. 그내 피부 광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화장이 잘 먹는 메이크업이니까 피부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대신 이런 거는 좀 피부 상태 좋을 때 해야지 그게 좋아 보이는 효과가 더극대화 되는 거고 피부 상태 안 좋은 날 이렇게 하면 조금 피부가 더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살짝 핑크 느낌이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줬는데 너무 물그락불그락하지 않고 핑크 베이지랑 핑크레드 이런 색깔다 섞어서 써가지고 되게 조화롭게 잘된것 같아요. 쿨톤이시면 꼭 추천드리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은 화장 전에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줘야 돼서 스킨케어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은근히 색조 때도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오늘 되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는데도 되게 들뜸 없이 매끈하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오늘 좀더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좀 피부가 좋게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더 예쁘게 된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워. 오늘 사용한 제품들 모두 제가 진짜로 실제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찐템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